안녕하세요. 노아스트리 노아입니다. 박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아 박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또 환자를 모셨습니다. <웃음>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 이런 거 이렇게, 어? 의사 선생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제가 몇번 말했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 이해해 주시면 뭐야,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운데? <웃음> 요거는 이제 신우 작가님께서 이렇게 야 어쩔 수 없어 이미 까만 거왜 자꾸 하해지게 그래 그냥 받아들여 안어두어 괜찮아 나만 빛나면 돼 여기 닥터노아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저 닥터노아예요 넌 없잖아 이름도 없잖아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신상, 여러분 신상. 짠 읽어보세요 럽식랩 아아 음 아주 잘 읽네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네 <웃음> 무려 풀박스를 이렇게 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또 신우 작가님의 또 피겨 내게 또 풀박스는 또 처음이에요. 짱먹 시간 은었니아 어제 당직 서 가지고. 그래더 <웃음> 궁금하지. 이거 밥마트야 옛날이야. <웃음> 어, <몇> <웃음> 파인딩 유니콘 이라는 데서 살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 사람이 <웃음> <웃음> 정신이 안좋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나가질거예요 되게 많다 자 위시! 자기의 위시를 보세요 일단은 저는 러브 이스포이즌 하나 보세요 환자님 <웃음> 아 이거 이제 사랑의 묘야? 어. 저는 스텝 포션이라고 해요 세가지의 알약이 들어있는아 네. 오프 퀴베어스네 3 마리라 다쿠기베이어 아닙니다 한자님. 아니 비슷하네. 무려 야광입니다 야광. 아 그래. 오, 우리 한자님이 좋아하시는 야광. 밤에 또 미쳐 돌아다닐지 마시고 <웃음> 야광이라고. 더 <너무> 심각해졌네 <웃음> 상태가. 이게 몇 개야? 총 이거 몇개까요 모르니까 <웃음> 모르니까 자꾸 모러지 마시고 세보세요. 되잖아요 어. 하나 둘셋넷다여 아, 둘, 열두. 둘, 둘, 셋, 넷, <웃음> 참 잘했어요. 여섯 <웃음> 개씩 골라 어, 이거 되게 무거워. 여섯 개 무겁지? 눈썹도 다듬으시나 봐요. 눈썹칼을 갖고 계시네요. 풀박스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뭐궁금하신 자식은 없어. 일단은 그게 중요하지. 시크릿이 나올잖아. 카드 번. 카드가 이거 같이 들어 있나? 그럼 한두번 까보니 카드가 아니고 딴게 들어 있어. 무게추예요. 아. 한두 번해 보시나요? 무게추 처음 봐. 아예. 아. 어? 요 어, 무기추 있는 그래, 피부가 언박싱 어, 안 해봤어 예쁘죠? 네 오, 예쁘네? 약간 포도맛 사탕들어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 헤해쿠로 이렇게 있으면. 어? 네? 네모났지? 네모 네모나... 어. 어. 이거 봐! 러브 하자드 어, 난 러브랩 같아요 이... 이 풀박에서 같아. 중복은 없나? 없지! 아왜 어, 이래? 아. 한두 번 해봐? 그래. 어, 틀리면 이제 꿀밤 맞아야 돼요? 꿀밤. 아 그래? 응. 하나, 둘, 셋. 어? 어. 이미 아! 친.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예쁘다. 신우 이 로고 되게 예쁘다. 오, 그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어 알아. <웃음> 오, 우와. 우와. 이거 약간 다른네 펀마트랑. 아 잠깐 편마트 저그경제업체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경쟁업체야? 상생업체가 아니고? 상생이 어디 있니까이 험난한 세상에 서로 어으그 챙기기 바빠죽겠는데 편마트 글로벌 엠버서드시잖아요 <웃음> 코리아 대표. 어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젤리곰인데 투명해가지고 여기 이거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과학 시간 배웠는데? 아슬 슬라이더 슬라이스 이렇게 넣었고. <웃음> <웃음> 이렇게, 음, 어 귀여워! 근데... 글라이스? 글라이더? 해갖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녹은 사탕. 음... 약간 그사트 사랑이 녹았어. 초록 이거 하트가 이거 약간 세계관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있지! 알아만혀봐 그게 왜 너의 미션인 거야. 어떻게 이거 보시고 뭐 생각나시는 촉감 노래하지 마시고요. <웃음> 어 이건 뭐야? 사랑에 갇혔어. 인 케이스 오브 러브. 무슨 뜻이에요? 케이스 안에 사랑이 있다. <웃음> <웃음> 이런, 이렇게 사랑의 상자라는 거고 어. 그걸 이제 옆에 망치로 깨라는 어, 거야. 이렇게 망치로 여기를 이렇게 깨라는 거야. 깨부셔서 나오라는 거지. 나와서. 나와서? 이게 뭘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가슴 속에 담아둔 사랑을 짝사랑을 가둬두지 말고 깨부시고 아... 일단 고백을 해봐라. 어뭐 음, 해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예쁜 이렇게 카드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우 카드 너무 귀엽죠 이거 약간 진짜 무슨 과학 그 실험실 들어갈 때 이렇게 쓱 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카드 같다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은지 한번 만, 만져서 한번 만져보세요 촉감느이니까 어? 어? 이제 그만 만져 아니? 야 이제 그만해야 돼야 이렇게 계속 만져면 안돼 아니 그만하세요 말 되게 안 듣네 나 러브 미터 인가 노란색? 저는 러브 이스 is... 포션 그대가 원했던 게 제일 아름다 같아요 꿀밤이에요 둘, 아! <웃음> 이게 이 파츠였어 아 이게 저울인 줄 알았네 부셔버릴 거니까 아주 촉감이 아주 손에 감각이 들 돌아오셨나봐요 어쩜 저흰이 음. 너무 귀엽죠 얘 너무 귀엽다 우와 짱이다 우와. 얘 너무 영롱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웃음> 부분에는 l o v 러브 i 우리 이제 피커 <웃음> 삼각 피커를 쏟았어요 머리 위에. 왜 쏟았을까? 이게 뭐야 조명이? 잘 해봐요 손이 응.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에 꼬깔리가귀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딱 있어 액체 이렇게 오 귀여워. 왜상상평이왜 가졌을까? 얘가 닥터 고스트 베어를 좋아했네. 동료인데 사랑에 빠진 거야. 오 어. 얘의 이 마음을 이게 얘 마음이야. 그래서 깨라. 안에서 아, 네. 애가 다른데? 이것은 이제 정령 같은 거지. <웃음> 사랑이 정령. 내... 아주 좋아요. <웃음> 좋은. 어, 내 심장에 있는 이 정령을 깨워서 <웃음> 닥터 스트레인 닥터 고스트 베어한테 가라고. 그래서 지금 실험도 안 되잖아. 상사빵에 걸려서 실험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신 정신 거야? 차릴 수가 없다. <웃음> 어 시크릿 나오면 아주 코묻은 레이션이에요. 한톡 써야 돼요. 코묻은 <웃음> <콩고추> 레이션이에요. 자 먼저 할수 <웃음> 있어요. 빨빨 까시고요. 어 오케이 그만. 닥터 고스트배어. 아주 어려운 거 많이 나오시네. 한 <웃음> 모양이 아인. 똑같이 생겼잖아. 뚱뚱한 애들. <웃음> 저는 얘요. 러브? 어어내 최애인데 그거? 내 최애 두개네가 갖고 꼽네 네. 네. 셋! 맞죠? <웃음> <웃음> 뭐야 가지가 들어있어 <웃음> 아근 진짜 귀엽다 이거 봐와이 귀엽네 투명한데 <웃음> 프랑켄스테인 머리 쪽은 무광이고 몸 쪽은 유광인데 찢어져서 꼬맨 자국이 하나 있네요 어 얘는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너무 너무나 그 안에 어떻게 이거 넣었을까? 보면 이렇게 또 예쁘게 화학표시 이화학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오, 오, 오. 이 위에 스프이드로 사랑의 묘약 <웃음> <웃음> 사랑의 묘약이 화학 표시가 뭔가 했네 우와 일로... 떨어질 것 같아 응. 아마 쭉! 약간 한방 없이 한방 없이 이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서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어. 안 이루어진 거야 거절을 당했어 <웃음> 어, 세상에 그래서 다시 그럼 이 케이스에 들어와야겠지 응. 그래서 이 깨진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여로 와서 이 약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또 새사랑을 찾아라 그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이거 눈깔이가 이거 이 야광 응? 음, 어? 그래? <웃음> 아 알았어 어? 왜 이렇게 커? 어 알았어! <웃음> 자 말씀해 야, 보세요 아 어, 오투 아 오투 저는 얘요 히자또 어, 뭐지? 옆에 이 산소통은 만져지는데, 이곰들이가 너무 커. 셋! 네. 어? 난다 맞췄어요. 아! 아. <웃음> 이 손뭉치는 뭐야? 이게 왜 들어있어? 이렇 깨지지 말라고. 그리고 쟤는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띠용 아, 사랑의 네, 전율이야. 왜? 이제 이렇게 약간 전율 같은 느낌 있고 안에 이렇게 안에 사타의, 사,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네, 어. 의사예요? 이제 얘가 아까 그두 번째 아이의 사랑을 받았는데 얘가 거절을 해가지고 얘 얘랑 썸 탔어? 아니 썸 아니야. 아, 얘가, 얘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는데 얘는 누가? 얘는 완전히 버림받은 애가 보다. 이거야 봐봐. 얘가 <웃음>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다. 연구를 했죠. 사랑을 네, 어떻게 음. 하면 저 마음을 뺐을까? 어, 그래서 마음을 키웠습니다. 어 마음을 사랑해. 그래서 키웠어. 얘를 깨서 사랑을 보냈어 전율을 보냈는데 사랑의 전율을 보냈어? 얘가 거절을 해버려가지고 빡쳤어 빡쳐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됐고 좀비가 <웃음> 되었고 <웃음> 이 아이의 이 다친 상처는 이렇게 포션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얘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인거지 사랑을 치료받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다른 치유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난 백퍼 알아 얘는 러브하자드야 러브하자드? 끝! 어, 저, 끝. 오케이. 아 저는 러그 3스텝 포션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셋! <웃음> 우와! 우와! 오오오. 우와, 이거 디테일 쫀다. 이거 진짜 영롱하다. 이거 드럼통에 들어있는 앤데, 되게 색깔이 영롱합니다. 우와 진짜 색깔 진짜 영롱하다. 약간 팔 들어있네. 이건 뭐지? 이건 접십장인가 뭐지? 저는 진짜 대명세팅이 너무 구려요. 아, 말 많으시네. 너무 제가 진짜 제일 위시였던 아이들이 나왔어요. 스립. 포션이 이렇게 사랑의 물리학이 이렇게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어떤 물리학일 것 같아? 사랑에 있어서 행복, 슬픔. 아 어, 근데 어. <웃음> 이렇게 갖고 너무 귀여운, 진짜 제가 딱 원했던 그세 가지의 포션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시크릿 나오면은 이제 머리 이제 꿀밤 한0대 맞는 거야. 이제 뭐 남은 거 중에 하면 되네. 남은 거뭐 있는지 기억나? 어? 이 손뭉치가 또 여기 있어. 예, 밖에 있어. 어, 됐다 끝. 러브미터 러브미터 어딨어? 노랑해 네 노랑해 저 러브미터 노랑해 자 과연 누구야? 누가 러브미터가 나왔을까요? 아나 아, 오뚜야 뭘 바꿔 왜 <웃음> 러브러브미터라 그랬어? 자, 어 아니 고미터 왜 이렇게 크지? 시크릿인가? 러시크 셋! 음나맞췄죠 <웃음> 귀엽다~ 우와~ 예방~ 너무 뚝딱 끼워주네~ 세상에 뒤에 지퍼도 달려있어요~ 오~ 색 감도 색감이지만은 얘가 이렇게 안경을 또 쓰고 있어 보호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여기다 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심장박동 순간 반사 사랑 소뭐 이렇게, 이렇게 dangerous 서비스 이렇게 예뻐요 오투 <웃음> 대신 오가 하트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갱성 있다 뭐 사랑 갬성 이 안에 사랑을 충전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뒤에 이제 스프레이 우와. 막 이런 표현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예쁘더라. 어떻게 치료 잘 받으셨나요? 제가 치료받는 음... 입장이 아니었는데 <웃음> 무슨 말씀이신지 실물 파네요 그쵸? 네. 영상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잘 담기는 것 같지가 아... 않아요 아... 저는 진짜 실제로 한번딱 보면 아... 이 색감에 아,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D 일러스트도 엽긴 한데 노아닥터 우서 노아 박사님과 네, 프로듀 환자의 <웃음> 즐거운 신우 작가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잘 놀았지? 킬라 <웃음> 났라 선생님 다음 올 때까지 다시 원상 복구됐다이 선생님 다음 올 때까지 이런 그 촉감 치료 더 열심히 하고 아우, 빨리 있고. 아 일어나! 아우 쪼가 터져갖고. 반말하지 말고, 알았지? 싸가지 없게 웃어. 손 빨리. 손을 까딱거리나.